저 전북 익산에 도착했습니다 경품 전달하러 빨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음. 안녕하세요 조테코리아 마케팅 팀의 계엄중이 막내 이종민입니다 폰에 당첨자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을 했는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아유,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청년 사업을 하고 있는 최영우라고 합니다 아네 최영우 아, 네, 네, 네. 아 네, 저희 이거 사작권 그런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? 네 아, 예, 맞습니다 아, 저희 제품을 많이 애용해 주시나봐요 아, 예, 예, 아, 혹시 저희 제품 애용해 주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아 정말 그 제가 특히 네. 그좀 웃긴 얘기지만 주황색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이고 주택의 <웃음> 색깔 네, 주황색이죠 게다가 마침 성능과 가격이 정말 착하더라고요 예. 그래서 많은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저희 꿈플레이스테이션들가 긴장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그 제품 받으신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. 예. 아, 간단하게... 네, 아주 간단하게 엄마, 나 PSP 4고서터 <웃음> <아유>,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다음 당첨자는 어떤 분이 될지 저희도 궁금한데요. 아직 한 6대, 7대 정도 남아있으니까 얼른 빨리빨리 저희 제품 구매하셔서 다음 당첨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<웃음> 예, 감사합니다.